안녕하십니까. 새롭게 PD수첩의 진행을 맡게 된 최승호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PD수첩은 우리 사회의 성역과 부조리를 고발하고 고통받는 소외계층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오늘 일본의 나카야마 문부과학상이 또다시 망언을 했습니다. 교사들의 교육 지침인 학습 지도 요령에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명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일본의 영토가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분명히 가르쳐야 한다. 그것이 이유였습니다. 그런 한편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의 날 재정에 항의하는 우리 정부에게는 냉정하라 이렇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일개 지방의회가 한 일에 한국은 왜 정부까지 나서서 흥분하느냐는 냉소적인 반응입니다. 꼬투리가 잡힐 만한 도발은 지방의회에 미루고 중앙에서는 망언을 함으로써 기정사실화하려는 듯한 일본. 그런데 저희 PD수첩의 취재 과정에서 다케시마의 날을 만든 것이 결코 그들의 말처럼 지방의회 차원의 불장난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포착되었습니다. 일본의 정치인들은 악화될 대로 악화된 한일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 생각일까. 일본의 집권 여당, 자민당을 이끄는 아베 신조 간사장 대리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日韓関係がか일りあの悪化しておりますけれ에も、これはあの誰の責任だと。え、 일본에서 일본에서 일본 일본 시마네 현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달케 시마오 부고 선교する 간곡군을 타다키다세. 오다키다세기본투に에 뭐, 지방의 에, 회의정례 에, 에, これについ て, 중앙에 おい て, 에, 일コ 코멘트 するのは適切じゃない と, このよう に, 니다 아베 씨의 이러한 발언은 곧 일본 정부의 일관된 대응 논리이기도 합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 측 강의에 한결같이 냉정하자고 주문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식しました事態の解決に向けてですね議会及び韓国政府に対して今後どのように働きかけてきますか冷静に対応することが必要ですね日韓友好 이 야당 정치인은 이번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마이하라 세이지 의원은 제일 야당인 민주당의 차세대 지도자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지마네겐가 갖다니 決めた え개国として竹島の日を制定する動きは全くありませんしこのことについてはもちろんお互いの言い分は主張し合いながらも現状維持できているということを考えればですねそれほど騒ぎ立てる話では全くないと 일본 여야 정치인들의 공통된 주장이었습니다. 과연 일본 정부나 중앙 정치권은 다케시마의 날 재정과 무관한 것일까. 독도를 되찾자는 취지로 다케시마의 날을 만들었던 시마네현 의회입니다. 현청 로비의 대형 스크린에 띄워놓은 홈페이지에는 독도 관련 코너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사례와... 지민 도모 관계가 아기의 판단대 독지의 난모들의 염원을 반영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일제시대 행정구역상 독도를 아울렀던 옥기선 주민들의 요구가 거셌다고 합니다. 워터섬에는 독도 반환을 ぜひ가하는문구로이 곳곳에 했었져데습니다스타나지 あの, 어민들의 열망이 강한데 일제시대 독도를 지나들며 강치와 물고기를 잡아 고소득을 올렸던 추억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독도가 과연 일본의 영토였던가에 대해서는 시만의 현의 학계에서조차 다른 견해가 있었습니다. 시만의 대학의 나이토 교수는 일본에서 몇안 되는 독도 문제 전문가입니다. それがこれです。明治 10年。うん。ね、大関係ってそうなね。これですね、日本海内竹島ほか一と地籍編纂なのね。で、これが決定的な外務省は今でも隠してんです。前がしてない。内閣 응. 네? 응. 응. 응. 응. 총리 대신 격인 태천관이 독도는 일본과 관계 없다고 정리했던 사실을 해명하지 않은 채 영유권 주장을 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입니다. 을 유의 것시야,もっと 배경을 쓰고, 역사적 근거도 약한데 외교적 마찰을 무릅쓰고 닷케시마에 나를 재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주민들의 여론을 반영했다고는 하지만 독도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관심도는 그다지 높지 않았습니다. 치즈를 나랐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의, 초등학교 교육 시절에. 名前は知ってましたけそれどあ고ね韓国の人たちは今すごくね、せっかくあの、ペさんたちがいい雰囲気を作ってくださったのにすっかり忘れてましたよね、竹島のこと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들이 적극적이라고는 하지만 정책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고 합니다. その竹島問시を重視して마문 나를 만시마의 나를 가지는 다키시마는시이다시마 나를 만든 이었다고 합니다. 한 가지는 다키시한이다는이 あのなかなかこう県民の中で高まらない関心がですま全国的にそうなんですけどもそういうのが一つにあってえその中でそのなんとかその関心をこう全国的に島根県は2月22日を竹島のと問題を全国 議員の手にはカッターナイフ。わあ、そって早かったあ、すごいなって。なんか日本ではあまり考えられない行動みたいな。僕びっくりしました。割にびっくりって。うん。なぜそのでもいきなり唐突にそのね、竹島の日とかへのができたのかっていうのが入れは面は了解でんだ。<笑><笑><笑> 결과가 이래 될것이라하 하는 은은어정정도 예상된 것이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한편에 있어서는 목적이 한국 한국 측의 반응까지 한려한후 한국 하게 한국 한국 한 날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방한의 외교 마찰이 뻔히 예측되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나 중앙의 정치인들이 무엇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지만국 현은 아국키국 한국 전 자민당 간사장이자 자민당 현 참여연의장과 호도다히로유키 관방장관 등두 명의 거물급 정치인은 배출한 곳입니다. 이들은 시만의 현의 맹주나 다름없습니다. 이들의 역할은 무엇이었을까? 기본적으로 그게 뭐냐면 그면 그게 뭐냐면 의게 그게 뭐냐면 국회나리,あるいは自民党가ですね、止めるというのは、まあ難しい勝った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하지만 38명의 치마네 현 의원 가운데 자민당 도석이 29명이나 된다는 점. 게다가 다키시마의 나를 추진한 주역인 호소다 시게오 현 의원이 호소다 관방직관과 친인척 관계라는 점에서 여전히 의혹은 남습니다. 자민당의 올해 중점 과제에 이른바 영토주권의 확보, 역사교육의 강화, 평화헌법의 개정 등등이 포함되어 있어요. 집권당의 중점 과제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지방에 이를 수 있나요? 닥시마의 시 난투의 논을制定するような, 인아発的な 어, 단을 돕れば, 한국과日本가 국가として 과연 고이즈미 내각의 무긴 정도였을까? 심안의 현은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강연회와 집회를 지속적으로 열어왔습니다. 그중 정부 산하 단체인 북방 사계섬 영토 반환 대책 협회와 연대해 개최했던 전국 규모의 집회 포스터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집회를 직접 취재한 기자를 만나봤습니다. 아지 아, 네, 네, 네. <웃음> 음. 무엇보다 관심을 끈 것은 정부와 중앙 정치권의 유력한 인사들이 이 집회에 대거 참석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들은 과연 어떤 이야기들을 나눴던 것일까? 지역방송사에서는 자료협조를 거부했습니다. 심만해현 의회 의 담당자는 사진자료도 없다고 발뺌을 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심만해현 총무부를 찾아가 봤습니다. 이곳에서 당시 집회 장면을 담은 테이프를 운 좋게 얻을 수 있었습니다. 심만해 현에서는 당시 집회 장면을 편집해 홍보용으로 활용해왔다고 합니다. <목소리도> 집회는 시만현 스미타 지사의 인로 시작됐습니다. 현 스미타 지사의 인에사말로 시작됐습니다. <목소리도> 我が가根県民の強く願うところであります。全国的な運動として発 강한 定着していると考えています。実한 지역을 강한 장역을 강한 지역을 강한 지역을 강한 지역을 강한 지역을 강한 지역을 강한 지역을 강한 지역을 강한 지 강한 지역을 강한 지역ん 강한 지역을 한 지역을 강한 지역을 아오키 참의원 의원은 이 지역이 낳은 거물급 정치인, 현재 참의원 의장입니다. 의원, 호소다, 호소다 의원은 현 관방장관, 당신은 관방부장관 재임 중이었습니다. 이어 다케시다 전 수상의 아들인 다케시다 와타르 의원과 가게야마 의원 등이 소개되었습니다. 정부 쪽에서는 외무대신과 산청 장관이 축사를 보냈습니다. 당시 가와거치 외당은 전문가니 대독한 축사에서 각계와 연대해 독도 문제를 열어놔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심한의 현 주민들은 독도를 탈환해 9건을 대업 결의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영토권 확립에 나자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영토권 확립에 나서자고 주장했습니다. 다그서영권확립니다 <웃음> 이날 집회는 독도 문제가 단순히 심한의 현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외무성과 수산청 등 정부 부처, 자민당과 참의원, 중의원 등 정치권, 나아가 고이즈미 총리의 비석격인 호소자 관방 부장관까지 참여한 범국가 차원에서 기획된 것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 집회가 열린 지넉달 만인 지난해 3월, 시만의 현 의회는 닷케시마의날 조례 제정이 포함된 영토권 확립에 관한 의견서를 채택했습니다. 이 의견서는 바로 집회에 참석 인사들이 주요하게 활동하고 있는 기관들에 제출되었습니다. 여론 환기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전부 다왔거든 말도 안미은 국가적으로서 했다고 볼수 있지요. 국가가 조례안이 발의된 후 정부와 정치권은 발을 빼는 모양새를 취했습니다. 대신 그 자리를 구구 단체들이 채웠습니다. 특히 서를저 자신에 대しての その脅迫メール파서콘ンでの ね. まあ, 외국도다とか 시내다とか 非国民とか まあ,たくさんのね メールが来ました. 의결 당일 전국 각지에서 극우 인사들이 몰려들어 제비뽑기를 해서 의회에 입장하는 진풍경까지 벌어졌습니다. 아, 이 같은 분위기에서 반대표를 던지는 데는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야, 막 이한한 분위기 되어버렸었네. 경찰 쪽으로 주의를 하셨는데, 기를 쐬게 돼 네, 데 때, 이어져 왔었는데. あの笑い話ですけど今日帰ってこんかったらあとはよろしくって妻には言っておきましたけどジュリアン고 합니다. ンは半에関係く지ひょんの니다とおらすあじまん관계中国関係者たるいいいいいい지いいいいいいいいいい 에 에, 에에 .まあ 예. 그 가만히 있는 사람의 뺨을 때려놓고 이쪽에서 화라도 낼라 치면은 왜 그렇게 흥분하느냐 그래서 어디 친구 하겠느냐 뭐 이런 식인데 김정형 피디 네. 그 노림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최근 들어 영토에 대한 일본의 의지는 매우 강합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 세 곳에서 주변국과 영토에 관한 외교 분쟁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중 센카코 열도는 일본이 실효적으로 점령하고 있어 오히려 방어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방 4개섬의 경우는 러시아와 지금 협상이 진행 중인데요. 반면 독도는 일본 측이 매우 불리한 입장에서 분쟁 요소를 확보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번 다케시마의 날 재정도 비록 지방의회 차원이지만 독도가 일반 영토라고 법제했다는 점에서 이를 성과로 보고 독도가 분쟁 지역임을 기정사실화하려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더큰 문제는 주변 국가의 영토 문제까지 일본이 이제 그 국가주의적인 가치관을 개입시켜서 자신 있게 펼치는데 있습니다. 예, 이 국가주의라는 단어를 들으니까 갑자기 좀 오싹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김만진 PD, 어떻습니까? 일본 사회에서 이 국가주의라고 할 만한 현상이 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일본 사회는 개인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강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일본 교육 현장에서는 개인보다는 국가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는데요. 제가 일본 학교의 입학식과 졸업식에서 이러한 경향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취재했습니다. 도쿄의 한 고등학교 졸업식. 시민단체 회원들이 유인문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국가인 기미가요를 부를 때 일어서지 말자는 내용입니다. 이때 학교 관계자가 나와서 제지합니다. てが代を歌うのを強制すること 지도 방침이라는 딱니다 そういうことはしない이일しています는 学... 書いてない、<笑> <先生、国旗国家を尊重する態度って何ですか。笑> 방침. に書判断を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습니다. 분디마루에 대해서는 どう思いますかまあ、天のなんか、まあ、となるというか、そういう歌だということは多分んでじゃ、みんなが一緒に歌うで、は全部覚えていらっしゃるんですか 음, な나となく なんとなく. 何用に関してはどう思われますか? 天皇. 天나何用は微妙ですけ 문제는 학생들이 기립하지 않으면, 교직원이 징계를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지난해 도쿄도 한 고등학교의 졸업식 장면입니다 도교육위원들이 기미가요 재창 国国을 나왔습니다 졸업식이 시작되기 직전 전직 이학교 교사 한 명이 학생들에게 기립하지 말라고 권유합니다. 대표인として招かれていた板橋高校の元教師の声でした. 곧 교육위원들이 달려나와 선생님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2004년 12월 후지타라는 이 전직 교사는 검찰에 의해 기소됐습니다. 司지者 선생에게 唱と言った무엇일それまで立っていた卒業生が니다 まあ、音痴だからね君が弱わん千代に、千代にさざれ石のあのね、歌の<笑><笑> 歌 가시 とかそういう問題じゃないんですよ。私が感じてるのは昔の戦争前の体制雰囲気がそのまま繋がってあるということなんですよ。東京都切り라는 네 네.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이미 240명 이상의 교직원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도쿄도 교육국에가 이들을 해고 등 징계한 근거는 이른바 2003년의 123 통보 국가 제창때 학생들이 국기를 향해 똑바로 서서 노래를 부르지 않으면 교사를 직무 명령 위반으로 처벌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사카 そんな処分があの首にするということとは思わなかったんですけれどもその処分は首にするということにさせられちゃったん です. 재판을 앞두고 4 3 0여 명이 해고 교직원들을 복직시켜 달라는 청원서를 법정에 제출했지만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고 합니다. そこまでしてね、日村君がに敬意を表させなきゃなんないのか。そこにあるね、彼らの意図っていうかな。恐ろしいものがあると思ですね。じゃあ <목소리도> 1つは日村君へってのはご承知の通りかつての侵略戦争の時の象徴としての役割をね、果たしたと思うんですよ。 이른바 12.3 통보는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을까. 몇 차례 시도 끝에 어렵게 도쿄도의한 초등학교 졸업식을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12.3 통보에 의하면 먼저 졸업식장 정면 왼쪽에는 히노마루를 반드시 걸어놓아야 합니다. 졸업생들이 입장합니다. 한국 어린이들의 졸업식이 축제라면 일본 어린이들의 졸업식은 신병훈련생 수료식 같은 딱딱한 분위기였습니다. 개회사 다음에는 반드시 국가를 불러야 합니다. 국가 제창곡에 따라 모두 일어서서 피아노 소리에 따라 국기에 대해 인사를 해야 합니다. 반주는 반드시 피아노로 연주해야 합니다. 녹음기를 틀면 잡을 받습니다. 노래를 부를 때는 국기를 향해 똑바로 서서 불러야 합니다. 음악 교사들의 갈등이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악의 선생도 가장 피아노는 오래된 것이 아하니다그고가는 음악의 생들이 특히 교사들이, 음악을 전공한 선생들이, 특히 교사들 음악을 전공한 선생들이, 특히 교사들 음악을 전공한 선생들이, 특히 교사들 음악을 전공한 선생들이, 음한 음악을 생들 교가 등 다른 노래를 부를 때만큼 목소리 크기를 높이도록 지도하라는 공문을 각 학교에 보낸 것입니다. うその声量問題本当に 1人1人 それこそくのしてません。全くもう本当心の葛藤いわゆる先ほども申しましたけれども、その職務命令とのが出てると それに従わなければいけないという、あの、私たち公務員ですのでありますよね。国をぶるって学生のり하려는 발상은 누구의 아이디어였을까? 공문을 발송한 마츠다시 교육위원회에 찾아가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제 를없는까가주제하지않고는 모두 거거부거부하는 극우 그 성향의 이시하라 신타로 도쿄도 지사가 있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あの日本全体でやはりそういった問題がずっと広がってきたんですけども、特に東京においてはその石原都知事が当選した後にとにかくこれを推進していくと、え、いうことを表明をして 세계 2위의 경제 대국 일본 민주화 정부가 낮은 독재국가에서도 듣기 힘들 것 같은 성향 지도 반대구호가 도쿄 하늘에 퍼지고 있었습니다. あります大きな声で歌えるですかうんあの中田選手ねサッカーの中田選手がなんかあのてかあの歌歌ったらなんかサッカーが盛り上がらないようなこと言ったことありました 황당해하면서도 별 문제 의식이 없는 전후 세대에 비해. 일제 시대의 기미 가요를 강요당했던 세대들은 등골이 오싹하다고 말합니다. してね まあ, 전쟁 できるようなね. まあ, そういう体制を作るために 子供들에게 つはそういうをして시こうという意図아はないかなという感じ이僕はするん ですかね. 예, 昔た道をもう대回ね歩미始めてなという感じです 예, 그 자기 나라 국가를 경건하게 부르겠다고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만 이 일본 식민지 피해를 받은 우리로서는 궁국주의화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습니까? 김만주 PD 이 기미가요를 강제하는 것이 도쿄도에만 있는 그런 현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 기미가요와 히노마루를 교육현장에서 강조하는 경향은 이시아라 신타로가 도지사로 있는 도쿄도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이 사실인데요 이러한 경향은 최근 일본 전체로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더욱더 큰 문제는 우익들의 힘이 최근 너무 강해져서 양심적인 시민 사회의 목소리가 점점 그 힘을 잃어가고 있지 않은가 하는 점입니다. 네, 네 오상광 PD, 네. 그몇년 전만 해도 이렇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갑자기 이렇게 우경화됐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기미가요 네. 강제나 역사 교과서 왜곡의 배후엔 강한 일본을 만들겠다는 이른바 일본판 네오콘들의 욕망이 깔려 있습니다. 일본의 한 시민단체가 분류한 기준에 의하면 작년 9월 출범한 고이즈미 2기 내각의 장관 15명 중 8명이 보수 우파적 인물입니다. 창시개명은 개명, 조선인이 원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하는 망언을 한바 있는 아소다로가 총무상, 위안부의 강제성은 없었다고 말한 나카가와 쇼위치가 경제산업상입니다. 문부과학상 나카야마는 오늘 참의원 문교과학위원회 답변에서 학습지도 요령에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고 분명히 써야 한다며 문제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들이 끌고 가려는 일본의 미래 모습은 우리의 안보와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데 그들의 속내가 무엇인지 취재했습니다. 2월 11일은 일본인들이 초대천황으로 여기는 진무천황이 일본을 세웠다는 건국기념일입니다. 이날 시민들은 마스리라는 축제를 벌이는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각 신사의 신을 모신 미꼬시라는 가마입니다. 건국기념일답게 진무천왕의 미꼬시가 가장 앞장서는 것은 물론입니다. 그런데 축제 행렬 가운데엔 그냥 보아 넘기기 힘든 글귀들도 보입니다. 우익 인사들이 대거 집결한 건국기념일 봉축. 중앙식전. 속내를 보다 노골적으로 표현합니다. 폐전과 함께 종료된 천황의 시대를 되살리려는 욕망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바람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것이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에서 펴낸 교과서입니다. 역모가 금년에 검정을 신청한 역사 교과서는 역사 시대의 첫 머리를 진무 천황에서 시작해 마지막을 태평양 전쟁의 주역인 히로히토 천황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식으로 제목을 뽑고요. 이 교과서에 나타난 역사관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황국사관이라고 뭐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에, 다시 말하면 일본이 2차 대전에서 패배하기 전에 에, 상태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내달 네 검정을 앞둔 이 책의 한국사 관련 부분은 4년 전보다 왜곡이 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세영모 관계자에게 특별히 천황을 강조한 이유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세저저평가의가 4월 부터 데스요용률은 채택률 10%를 목표로 띄고 있습니다. 일반 회원의 숫자는 4년 전에 비해 줄었지만 진용은 훨씬 막강해졌다고 합니다. 가장 강력한 응원군은 아베 신조 간사장 대리를 중심으로 한 집권 자민당입니다. 세용모를 지원하는 의원 모임인 이른바 생각하는 모임의 사무국장을 역임한 바 있는 아베 간사장 대리는 기회 있을 때마다 세용모 교과서의 채택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를 주최하고, 예를 들어, 그 회의를 주최하고, 예를 들어, 그 회의를 주최하고, 국회의원, 국회의원, 을集めて 500명 정도에集めて 회의를 하습니다 교과서 검정을 주관さん하는 문부과학성도 え、 살게 의서입니다나뵙야마 장관이 해서 뵙를 지원하는 의원 모임에 서 좌장이기 때문입니다. 이다とか이すね強制連다とか니다이기장다 자장이기 때문다자장문다자장이다이기때니다이다다장다다문다장이다다이다이다다 この辺りのですね。あの3つの あの 何て言いますか？あの力が結びついているという点では、あの 最強のですね。あの何て言うんですかねチームワークがですねあの作られてしまっているという意味でですね今回は非常に厳しい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ね 사정이 이렇다 보니 세용모의 행보 역시 거침이 없습니다. 문부성이 검정을 하는 기간 중엔 교과서 내용의 일반 공개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중에 이미 교과서를 유출시킨 것입니다. 문부과학省의厳しい指示에 따라, 시로병시본을 사용해서 각자의 운영宣伝活動이禁止되어 있는 곳에, 부쏘자여서는 그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국민들의 의식을 바꾸려는 시도는 교육 이념 자체를 문제 삼기에 이르렀습니다. 의익 단체들은 교육 기본법을 고치자는 서명에 돌입해 일반인 350만 명, 전체 국회의원의 반이 넘는 380명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오늘의일본되이다의과 교육 기본법 현행 교육기본법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우익 세력은 개인이 존중되는 그 자리를 국가관과 애국심으로 채우고 싶어 합니다. 정치권을 비롯한 일본의 우익 인사들이 총집결한 이 자리에서 그들은 몹처럼 암석의 순교되었던 대심을 드러냈습니다. 일본 우위계 총 분산이라는 일본 회의 비유시 회장. 국민의精神面の後輩はその極限に達していると言って過言ではありませんがその最大の原因はんと言っても戦後教育になりますまさに占領統治を円滑化するための目的であったわけであ 이 이들은 350만 명의 서명을 나카야마 문부 과학상에게 전달했고 정치권은 조만간 교육 기본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민파에이 법안을 제습니다 정부와 정치권, 습니다계를 망라한 우익 인사들이 일본 정신의 개조를 선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それはこの国の歴史伝統守り国愛する心を育てるということですあそうですかはいじゃあそれはですね例えばまあ靖国参拝をめんっているそのまあいろんなその議論とかですね中国との関係どうなって他国から方々いわゆる要はありませんああそうですかはい 아. 우익 세력은 마침내 일본 개조를 위한 마지막 관문을 돌파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그것은 헌법 그 중에서도 구조 2항의 개정이 목표입니다. 전쟁을 완전히 포기한 나라에서 군대를 갖는 나라로, 교전권을 부인하는 나라에서 자위권을 갖는 나라로 가고 싶은 바람입니다 자위대というものが ま、今の憲法の中ではあの、明確に規定されていませんので、自衛隊をしっかりとですね、憲法の中で位置づけるとともにその役割についてもですね、しっかりと書き込むということがあのこれから、進んでいくと、ポト国家が軍事力を保有 하고 、国家が軍事力を海外必要に 普通国家がし軍사력を 행사하고 하는 체제로 바꾸고 싶다. 하는 것이 지금 헌법 개정의 중요한 틀입니다. 우익 세력의 노골적인 움직임에 진보 세력의 경각심도 높아졌습니다. 헌법 구조를 지키자는 강연입니다 강당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복도에 앉아 일본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争をしない時代が続いたっていうことはあの本当に珍しいことなんですねでその意味でやっぱり憲法があったからこそ日本はあの戦争をしないでこのきたわけですからこれはもう絶対にあの憲法を変はならない。 헌법 개정과 교육기본법 개정이 일본 내 최고의 이슈가 되면서 우익단체들과 진보 진영 간의 물리적인 충돌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貴様ら何をしんか怪我したらどうするか怪我したら怪我するななんで怒ったこのなんでバカ俺は透明いや迷惑彼らのような存在は以前からあったんですでむしむしろ今問題なのはえ、ああいうゆ曲っていうか無欲的な人たちじゃなくて一般の人たちにももうその戦争の傷跡とか記憶がなくなってきていること 우익 세력들은 북한의 위협을 실제 이상으로 부각시켜 우경화의 지렛대로 삼고 있는데 그 여파가 우리 동포들에게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에다가와시의이 조선학교는 폐교의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도쿄도가 운동장이 시유지라며 반환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취재진이 찾은 날 마침 이 학교에서는 60회 졸업식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과를 즐기던 아이들 모교의 미래에 생각이 미치자 졸업식장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웃음> <웃음> 내가 슬플때 사냥 한마를 고르지셨고 내가 기쁠 때 같이 서주셨습니다 오늘은 일어나 고공등에해을가니다오리가습니다 에다가와 조선 학교는 이 지역 제일 동포들의 꿈과 희망의 상징이었습니다.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강제로 이주당한 곳이 이곳 에다가와였습니다. 일본인들이 버리다시피 한 땅이었지만. 후손들만은 가르쳐야겠다는 일념에서 땅을 일구어 건물을 지어 학교를 유지해왔다고 합니다. 민족이 아, 좀 마, 나쁜 나라라고 말하기에 조선 학교를 없애자고 그러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요 여기 나가지고 지금까지 여기 살았습니다. 저도 이 학교를 나왔습니다. 한 50년 전에 제가 이 학교 졸업했거든요. 그때 우리 아, 아버지 어머니들이 이 운동장을 지었어요. 그 땅을 갖다 가그 흙을 가져 와가지고 또 운동장을 만들고 대다도 짓고 그래서 우리가 만들었거든요. 그걸 갖다가 지금 와가지고 그 일본 땅이라 해서 돌려라고. 저는그할 때네 좀 생각하면은. 뿐만일입니다. 지금 일본의 우익들은 헌법을 개정하더라도 일본이 군국주의로 회귀하거나 이웃 나라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그러나 개헌을 추진하는 세력들이 바로 역사를 왜곡하면서까지 과거의 전쟁을 정당화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우려는 더욱 커집니다. 이제 일본이 상당히 군사화를 지향을 할때 그게 과연 또 내부에서 브레이크가 있는 건지 일본의 시민의식이 그 정도 성장해 있는 것인지 일본의 정치 역량이 성장해 있는 것인지 하는 것들이 정리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본 내에서 또 반대 그리고우 뭐가 더어나는는 것입니다. 지는지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뭐가 모르겠지만, 지금은 뭐가 일어と는지 모르겠지만, 가일지う는지 모르겠지만, 일본에서 패권주의 세력이 정권을 잡았을 때 가장 먼저 피해를 본 것은 한반도였습니다. 역사에 대한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전쟁을 할수 있는 보통 국가를 지향하고 있는 일본. 독도는 만에 하나 일본에서 현실화될지도 모를 궁극주의와 패권주의를 제1선에서 견제해야 하는 한반도의 보루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최근 일본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평화를 유지하는데 이제는 1등 국가 일본이 더욱 기여하고 싶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그런데 과연 어떻습니까? 과거 자신이 저질렀던 부끄러운 전쟁에 대해서는 역사를 왜곡하면서까지 감추려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영토 분란을 일으켜 바로 옆에 사는 이웃과의 평화조차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들이 기여하고 싶다는 평화는 과연 무엇입니까? 선진국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오늘 PD 수첩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